우리 삶에는 점 하나의 긍정의 힘이 있습니다. 사람이 인생마저 괴롭히는 고질병 거기에 점 하나를 찍으면 고질병이 된다고 합니다. 오늘도 긍정의 힘을 믿으십시오. 멀리 제주도에서 오시느라 경연대 시간을 놓쳐서 이제 막 도착하셨습니다. 큰 박수 한번 주십시오. 우리 동영국 예수님을 모셔서 매지야 <웃음> 감상하시겠습니다. 여러분 큰 박수로 주십시오. 우리 동영국 참가자님께 이 정도의 박수는 안 됩니다. 더큰 박수 부탁드립니다. 만약 제가 심사위원이었으면 최고점을 드리고 싶습니다. 정말 대단하신 열정입니다. 제주도에서 오신다고 정말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. 얼마나 애가 탔겠습니까. 힘든 날이 있었다면 기분 좋은 날도 있을 거야. 운 좋은 날이 운 좋은, 운이 운 없는 날이 있었다면 운 좋은 날도 있을 거야. 오늘은 참가자 여러분 모두에게 기분 좋은 날, 운 좋은 날이 되어서 여러분의 꿈을 이루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.